인간의 몸에는 병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또 우리 영혼에 죄가 있고 이 죄가 있으니 이 죄가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육체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죄가 싹을 뱀처럼 들고 뱀처럼 또리를틀고 죄가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아직 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충동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죄 이것도 있고 영적인죄되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하나 더 주셔서 일반적인 양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 더 플러스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질을 영접하고 다음에 신앙의 양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죄는 일반적인 양심을 통해서 느끼고 잘잘못을 몸으로 지을 때 양심이 갇히게 되고 찔려서 느끼는 거고 신앙적인 양심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이 죄의 어떤 분수령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어떤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스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느냐. 시간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죽도록 충성합니다 내일이 있지만 내일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충성을 다하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해야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꼭거기다만 맞춰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 그런 적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여야 한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었어요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신부와 다섯 명의 그 슬기로운 신부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신부인데 지금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신랑이 올때 보니까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분별이 돼버려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너왜너 너 인생을 네 맘대로 살았느냐 지혜 없이 살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과 기름으로 준비했다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등이다 등은 껍데기고 보이지 않는 준비는 기름이다 자 등과 기름은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대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의 기름이 없다면 내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나타낼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믿음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다 말로 하는 믿음은 오래 못 가고 떠버리에 불과해요 말로 하는 것도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게 한다 내가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스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것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하니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 80대신 분이 80에서 90대신 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결코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열심히 산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그 자기 시간을 평생을 한번 쪼개봤어요. 쭉쪼개봤어요.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내가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느냐? 보니까 대략, 대략 보니까 26년 동안 잠을 잔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 환산해서 보니까 26년간 잠을 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7시간 8시간씩 잠을 자잖아요. 보통. 더 많이 자는 사람이고 더, 덜 자는 사람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26년 동안 잠을 잤어요. 26년 동안 잠을 잤다고 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잠자는 시간이냐?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자 해서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21년 동안 일을 했어요. 26년 동안 잠을 자고 21년 동안 일하고 밥 먹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따져보니까 6년 동안 밥 먹는 시간을 토탈해서 해보니까 6년 동안 밥을 먹었어요.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 남을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한 5년 정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속에서 이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내 혼자서 어떻게 방황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5년. 5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세수하고 샤워하는 시간을 쭉 따져보니까 한달 한 정도예요. 세수하는데 샤워하는데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낳고 아이들과 노는데, 노는 시간을 보니까 26일 정도 걸렸어요. 26일 정도를 자녀들과 놀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행복했을까? 따져보니까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는데, 따져보니까 한 46시간 정도. 다 행복한 시간이 4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24시간이니까 이틀도 행복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덧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됐다.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살아야 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짜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인생으로서의 기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살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요구는 어딜 가나 있고 내 주변을 빙빙빙빙 맴돌아요.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나를 추측하게 하고 내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면서 세상 일에 쫓겨서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사단에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단이 그랬어요. 그래 말을 할수 있어요? 저 사단 때문에 내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말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을 한번 기수해 봐야 돼요. 내 남은 시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기수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방황하는 가운데 있어요.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죄 짓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택이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럴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죄짓는 거예요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마귀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축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선택의 기회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신앙 양심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영적인 어떤 시각 차이가 있어요 우리 홀리파이어 미니시드 가보면은 교회들마다 다 따로 있지만 목회자들마다 영적인 시각이 다 차이가 있어요 뭐 수준이 깊다 낮다 이걸 말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자 음. 그러면 이것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는데 초월이 잘 안된다 같이 합시다 내게 영적인 시간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슬럼프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는 나와 이겨 성경충만해 시와 참여 신령한 노릇들로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빨리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문제 있을 때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럼프도 스트레스도 시험도 오래가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장이냐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어떤 시대냐 내가 악한 시대다 사단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나를 끌어내리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들면 더 끌어내리고 더, 부셔, 더 부셔버려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박살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가 일란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 되고 평생을 가게 만들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계기셨는가 시험을 주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시험을 주고 계속 주님을 공격했을 때그 시험이 직접 현실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또그 시험을 이기실 때도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실제적으로 이기셨어요 실제적으로 기도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시험도 모든 것도 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는이 말씀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었어요 마귀하고 직접 부딪혔잖아요. 부딪혔어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인간으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돼요. 우리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황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황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거안 되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담겨 있으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런 설교 했죠 말에 대한 이야기 할때 말로 하면 승부가 안 나요 말로 하면 승부가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찬양이 담겨 있고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임이 담겨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자 여러분 배고프니까 식욕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얼마나 배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 안 했는데 왜 금식을 했어? 네말 한마디면 이 돌들이 떡으로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을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러면 로고스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과 거기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인간이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부의영을다 보여줘. 너 내게 저라면 다 죽게, 다 죽게. 아담 가와가 나한테 넘겨줬잖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막에게 뺏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반대로 순종하면 아담 가와가 뺏겼던 것들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되찾아 오셨어 요 다만 우리가 확신을 못할 뿐이지 우리도 지금도 순종하면 내 것이 되고 불순종하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그 유진 사모님이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100% 순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막 일이 막다 풀어진대요. 풀어진대. 아 그래서 내가 아 유진 사모님과 스티어 목사님의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김 목사님과 강 사모님 말씀 들으면 순종한대. 요 자기 말에 순종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피할때 나를 연결시켜 준대요. 연결시켜 주면. 스티브 목사님과 요신 사모님 말에도 순종을 해야지 주님이 세운 종인데 그러면 100% 순종한대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열어주시고 수입이 많아지게 하시고 정신이 핑핑 돌았는데 허짓거리 하는데 낮에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갈 때마다 아탈란타와 샌프란시스코레 l 그 교회들의 간증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눈물흘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을만해 예.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달씩 교회를 비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제일 마음이 불편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자 그런데 주님께서 현장에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한거 보면 아 그러니 우리를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갈 때부터 흔들어 대요. 나는 이번에 미국 가는데, 공항에 가서 우리, 우리 팀들이 다 여유 있게 가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수석하고 다물 보는데, 보니까 나하고 사모님이 안 됐나? 나만 안 됐나? 사모님하고 나하고 비자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같이. 것까지 같이 가네. 비자 안 되는 것까지 같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우리 팀 먼저 보내고 시작부터가 이걸 내가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수속을 했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로해서. 비행기 티켓이 올마고 올마고 올마고 했더니 다른 팀들은 여행사를 끼워서 했기 때문에 비자가 부족하면 비자 나오게 하고 하는데 근 내가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30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서 비자를 받아? 지금 아침인데 새벽인데 그래가지고 그리스 존사 해서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자 그럼 먼저들 가라 먼저들 가고 시간 좀 지나서 아침에 조금 더 있다가 거기 누가 참 하나님은 또 이게 돕는 손길이 하나님은 또 있어요 공항 직원 누구 하나가 와 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줘요 전화번호를 딱 주니까 이 이쪽으로 전화하면 빨리 굉장히 빨리 비자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 가지고 또 그분이 잠자리에서 아직 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잠길에 받았는데 아 지금 여기 공항인데 누가 전화번호를 줘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정말 잠을 깨어서 미안합니다. 이러, 이러, 이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십 얼마를 보내주면 돈 얼마를 보내주면 이걸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려 해서 그리고 또 뭐가, 뭐가 또안 됐나? 이윤상 집사가? 내가? 어? 아,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갔어. 미쳤나봐. 예?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무기를 안 가져가면 어게해요 그래도 성경지식이 아무리 머리에 많이 있어도 말씀을 가져가야지. 내가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도 성경책을 안 가져가야지. 24. 면한대 공항을 왔다가, 가고, 가고 있는데, 다시 내가 전화해줘. 우리 집에서 승유주 좀 가져와라. 우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또내 차를 가져갔나 그래가지고 내차 버려. 240km로 와버렸 250km로 와버렸다. 나도 2 5 0 k m 팔 밟아버리지도 못했는데, 아, 이그 인간이. 250km로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꼬이지 또, 그곳에 가서도 또 내가 또뭘 뭘, 하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운이 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앞에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특히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외국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때가 돼서 누가 가든지 간에. 그러나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여러가지 종류의 시험이 온다면,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야. 시험이라는 게, 이것이 시험이다! 하고 이렇게 옵니까? 전혀 예측 불어요. 사람들부터 시험 이 오기도 하고요. 내 자신, 내 영적인 것, 영적인 사명 때문에 육적인 기질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나도 잊어버리고 사모님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막 어후, 주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외부에서 사람을 통하는 시험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긴다고 하는데 내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기질을 통해서 내 영을 대적하는 시험이 오면 내 몸에 딱 틀러붙어 영도,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틀러붙어 있으니까 내몸 하나에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잖아요 영적 기능인지 혼적 기능인지 육적 기능인지 그러나 혼적인 기능이나 영적인 기능은 이상이 없는데 육적인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약해지고 치매 걸리고 깜빡깜빡하고 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효력을 다 부셔렸어요 마귀가 가리는 번지를 다 부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망으로 말 미야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믿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마귀가 공격하고 막 아프게 하고 강도 만나게 하고, 도족 만나게 하고, 강의 위험에, 바다의 위험에 사도바울도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들은 우리 육체를 멸할 수는 있어도,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가할 수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맞다.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확실하고 정확하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추스려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갈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 세상에 나가면 나는 바로 타락이고 바로 지옥이다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수 있어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다할수 있어 그러나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잘 활용을 해야만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마귀의 욕은다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의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하나님의 아들이 야망이 없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마귀가 충동질 하는 거야 야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하러 왔잖아 인간이 오늘 구하러 왔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뛰어내려 버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 그러면 너 하나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뿌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사단의 제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시기시의 적절하게 이때는 여기서는 능력을 나타내겠다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때는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 맞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사단이 해라 그런다고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저첫 번째 대결에서 이기셨어요 자 그런데 마이가 잠시 떠나갔다가 결정적일 때 등장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왜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정말 피와 땀과 이건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인데 원래 전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상대가 안 되죠 마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예수로서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깁니다 땅구멍에서 피가 속 굳혀서 나와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 아니야 땅구멍에서는 땀이 나와야 되는데 땅구멍에서 피방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했으면 얼마나 이 죽음의 문제가 크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누명 쓰고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걸 막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처절한 저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인상적인 승리 요인이 그거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를 원하나이다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갈 수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시험에서 이기고 스트레스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내가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는 골고 다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데 껍데기는 죽지만 영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거죠 십자가에 무술을 박지 않으면 나는 육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육체의 정육이 살면 안 되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혈기도 언어도 성질도 감정도 주님을 있었을 때도 있지만 이거는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마귀가 야그 누구도 이 죽음을 어쩔 수 없어서 죽음 앞에 딱 굴복했어 넌 내가 살려줄게 자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그냥 죽어버리십니다 죽기 시, 전에도 십자가달들한 영혼을 꼭 구원시키고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보면 죽는 현장에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도 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까딱 삐딱하게 가는 인간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마귀가 막아그 영화에다 보면 막 으아악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가, 그 가발이 벗겨지면서 막 비명 지르잖아요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믿는 자들이 누가 보음 10장 18절 19절을 보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브레이크 재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다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니까 공중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할렐루야 와저 제자가 평소에 싸가지가 없어 <웃음> 저 제자는 말이 많아 저 제자는 항상 양다리를 걸쳐 저 제자는 기회주의자야 저 제자는 나중에 나를 팔자야 저 제자는 문제가 많아 자주 성격이 너무 급해서 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이름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한번 보세요 늘 부딪히고 깨지고 으깨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 주셔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 없다고 내가 죄 지었다가 스트레스 났고 또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들어왔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육체의그 모든 것들을 결박을 시켜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야 돼요 같이 주여 내게 주신 은혜 과거에 받았던 능력 지금도 받고 있는 능력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참여, 와 신령한 노래도 너희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짓켜 노래만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같이 하내 입술에 능력이 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내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묻어 있어요 지금 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허물 네. 많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허물이 많이 있지만 주셔서 변화될 때가 있겠지 깨달을 때가 있겠지 너희 지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겠지 영적으로 깊어질 때가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능력을 나타내 허물 있지만 해봐 어. 기도가 연약하지만 부딪혀 하나님 능력만 부딪혀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마귀의 괴개를 능히 퇴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른받은 저희들입니다